속보입니다. 최근 중국 산샤댐 바로 지척거리에 있는 칭하이성에서 연속 네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5일 현지 시간 오후 12시 27분 38초에 중국 칭하이성 하이베이현 7엔현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난달 12월 27일에도 산샤댐 근처의 칭하이성 하이베이현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9일 만입니다. 또한 중국 칭하이성에서는 지난달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47분 2초에도 중국 칭하이 거로현 마도 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9km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도 산샤댐 인근 지역인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 지진국이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12월 10일부터 1월 5일까지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4가 넘는네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칭하이성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 중국 정부 지진국에서는 당연히 현재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지진 추이를 조사하고 있을 것인데요. 아마 제가 조사하는 것처럼 중국 지진국 역시 작년 2021년 5월 22일 새벽 3시 4분 경 중국 칭하이성 신닝시남 서쪽 먼 곳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부터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1년 스촨성 칭하이성 강진과 항상 연동되던 중국 윈난 성 강진도 작년에 있었기에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칭하이성과 스촨성 그리고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2창은 지척거리이므로 칭하이성과 스촨성의 대지진도 우려되지만 결국 산샤댐에 블랙스완이 발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중국 정부로서도 더 이상 여름에만 산샤댐이 위기라는 것이 아닌 특수 상황이 산샤댐에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여름이나 겨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름 홍수냐 겨울 지진이냐의 부분이 아니고 산샤댐 붕괴설의 핵심은 그러한 계절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산샤댐이 과연 현재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안전한가의 여부입니다. 산샤댐 붕괴 관련 위기설에 대하여 간혹 일부 비전문가들은 무조건 산샤댐이 여름철 홍수에 의한 댐 붕괴만을 주장하면서 여름만 되면 산샤댐 붕괴설이 나올 때마다 여름이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현재 산샤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떠나서 현재 산샤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균열이 있고 붕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냐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캐니탄 국장은 정말 핵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팩트는 현재 2023년 1월 5일 목요일 현 시점에서 중국에 있는 9만 8천여 개의 댐중 8만 2천 개 이상이 현재 결함이 있거나 잠재적 결함이 있어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전역에 있는 댐 10곳 중 8곳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말이며 여기엔 산샤댐 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산샤댐 주변 지역의 군발 지진과 화산 폭발 위험성을 조사하면서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현재 산샤댐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팩트라는 것이며 과연 그렇다면 그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에 의하여 붕괴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총저 수량 393톤의 산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집안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샤댐은 공교롭게도 단층지대에 놓여 있는데 댐에 투입된 46만 톤의 무게와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져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2017년 6월 산샤댐에서 멀지 않은 스천성에서 산사태로 인해 120여 명이 사망했고 두달 뒤인 8월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26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산샤댐 건설 이후 지진 산사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학자분들의 주장 이외에도 중국 국민들에게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또한 원전 문제도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땐 양쯔강 하류의 국위원전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위원전 중 이기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학자들의 주장들대로 지진에 의하여 2023년 겨울에 산샤댐은 붕괴할 것인가? 중국 지진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